가을이네 가을이야 보실 택시 아이고 착해라 맨날 데리고 다녀야 되겠네 자꾸 쫓아와 갑니다. 갑니다. 엄마 어떡한데? 가자 좋은 거냐 나쁜 거냐? 아이발 씻어야 돼 발. <웃음> s no i e a Da p a r k e a r o n d 여기 각세